언더 하고 수비 준비 시작 왼발 오른발 다시 더 위로 올려줘야 돼요 위로 올려주고 나 멈춰 발 벌려야 돼 앞으로 올려야 돼나 그렇지 왼발 오른발 그렇지. 자 자세 잡고 수비 준비하다가 공 앞에 오면 왼발 오른발 나둘 그렇지 셋넷 왼발 오른발 봐봐 출발할 때 이렇게 상체 들렸다 나오거든요 공 왔으면 은 따당 오른발 차야지. 밀고 왼발. 그렇지. 오른발 밀어서 왼발. 그렇지. 나, 오른발 밀어서 왼발. 그렇지. 나, 오른발 밀고. 근데, 양발 벌려. 그렇지. 스윙. <웃음> 잘했어요. 하나, 둘. 그렇지. 항상 앞에 출발할 때 힘들게 나가려 하지 말고, 밀어서 나가야 빨리. 시작. 아이고, 소리. 나들, 네, 나들, 셋, 넷, 나나 셋, 넷, 나 나들, 셋, 넷, 나 네, 나 둘, 셋, 넷. 나 네, 나들, 셋, 넷. 나들, 센, 네, 나 둘, 셋, 넷. 나 네, 나나 나들, 어 <웃음> 잘했어. 박자 잘 맞았어. 바꿔주세요 자 준비 수비하다가 클리어 갈 거고 수비하다 앞에 갈 거예요 준비 하나 왼발 밀어서 준비 하나 둘 왼발 밀어 그렇지 하나 둘 자세 뒤에 자세 어떻게? 짠 그렇지 하나 둘 앞에 올리고 준비 하나 둘 위로 짠 에이 그리지마 이게 뭐야 더 위로 한 번에 쫙 올려요 쫙 일부러 가운데 친 거죠? <웃음> 더쫙 올려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앞에 오면 또 바로 올려줘야 돼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준비 클리어 하나 둘 어깨 무너지면 안돼 짧게 끊어줘. 그렇지.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짧게 끊어줘. 셋, 하나, 둘, 끊어줘. 셋, 그렇지. 하나, 둘, 짠. 으이. 짠.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고 클리어를 가볍게 치고 떨어져야 돼. 너무 많이 내려. 아, 짧게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